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부여한 제 마음의 대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시리즈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모니터 앞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봤던 이 사진들 앞에서 굳게 주먹을 떨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던 선생님들의 말씀들은 지나가는 버스처럼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생각해왔지만 그랬던 제가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몇 장의 사진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진들이 우리 독립군들이 당한 희생인 줄로만 알아왔으나 몇년 뒤에 그것이 중국 난징의 이름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군들이 우리 독립군에게 한 짓이든 중국 난징에서 한 짓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난징을 알리는 저서,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 가를 쓴 장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길고 힘든 작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자극이 되어준 것은 일본 정치가와 학자 등각 분야 지도자들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난징에서 대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역사가들은 물론 중국의 역사가들까지 이 난징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나가사키 시장이었던 모토시마 이토시가 전쟁의 책임이 히로이토 일왕에게 있다는 말을 한후 우익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난징에 대한 일은 논의조차 될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장춘우는 이것을 정치가 주도하는 침묵의 커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안으로 돌려 한국인인 우리는 과연 난징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며 난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의는 무엇일까? 유튜브나 각종 게시물을 보면 난징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학살의 역사로만 말해주고 있을 뿐 그 속사정과 우리에게 던지는 의의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난징을 설명하는 역사학자라는 사람도 기본 교과서조차도 읽지 않은 채로 한간에 떠도는 복사된 게시물에서나 흔히 보이는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의 프롬프트를 읽어내려갑니다. 이 난징의 학살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일본의 침략적 민족주의와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이와 관련한 영상에서도 어떤 괴한들이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역시나 어처구니가 없게 하는 그 댓글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족주의의 태생은 똑같다. 그러므로 침략적 민족주의나 저항적 민족주의는 다 똑같이 나쁜 거다. 이것이 식민사학에서 여러분께 행하는 주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되찾는 행위가 마치 일본이나 독일처럼 침략적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한다는 것으로 공격하며 길을 죽이는 것이죠. 선량한 가족을 강도하려는 강도집단주의가 생겼으니 강도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가족집단주의가 동시에 생기는 것은 필연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투쟁을 하는 민족과 침략자들의 침략적 민족주의가 같지 않습니다. 3.1운동을 하는 조선인들과 침략한 일본군들의 침략적 민족주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지은 죄도 없이 전범국의 국민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말들은 늘 가스라이팅이며 일본과 혐한이 내포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민사학자들이 펼치는 주장 중에 주요한 주장은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침략적 민족주의로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저들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조상님들께서 일본인들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셨는지 과연 우리가 식민사학자들에게 그 말을 들을 만큼 실제로 죄가 많은지를 생각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과연 강도를 당한 피해자의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행위가 일본인의 침략적 민족주의와 동일한 행위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시청해주신다면 저는 비로소 이 영상을 제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징을 말할 때 노구교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구교 사건이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부대에 있던 일본 병사가 실종되었으니 수색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방어진을 풀라고 강요했는데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공격을 강행한 사건인데요. 난징은 그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하면서 어차피 계획적으로 침략할 땅이었기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무슨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좀 이상한데도 거의 모든 곳에서 노구교 사건을 필수적으로 언급하고 전쟁의 도화선처럼 말합니다. 중국 침략은 과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개입으로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반환한 사건 이후로 치밀하게 기획되어 온 것입니다. 일본은 이 3국 간섭 이후 군비를 비약적으로 증강하여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요동을 다시 차지했고 농민군을 대동하는 등 저질의 장제스 중국군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사상적 무장을 완료한 일본군은 전쟁을 일으킬 어떤 계기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도 난쟁을 수륙 양면으로 침략할 구체적인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일본군 사병 아즈마시로의 일기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질 무렵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또몇 개의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도 보였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다. 7 0 0 0명의 중국군이 죽은 나무에 백기 두 개를 꽂아놓은 채한 곳에 모여있었다. 일본군은 백기를 세우고 그 뒤에 포로들을 사열로 세웠다. 수천명의 중국군은 일본군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때까지 끊기게 기다렸던 것이다. 저항을 포기한 이 같은 중국군의 행동에 아즈마는 놀랐다. 중국군의 수가 이들을 잡으러 온 일본군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인들에 대한 아즈마의 경멸감은 더욱 심해졌다. 흰색 옷을 모아 나뭇가지에 꽂고 항복하기 위해 행진했을 중국군을 생각하니 동정심이 생기기는 커녕 우습기만 했다. 여기서 중국군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일본군의 수라는 것은 두개중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개중대는 어림잡아 1 0 0여명입니다 두개중대면 2 0 0여명을 말합니다. 당시 일본의 부대 편제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00명 근처 언저리에서 집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200명 정도가 7,000명의 항복군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뒤이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즈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갈증과 두려움에 떨던 중국군들은 끊임없이 물을 요구했고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 아즈마는 이런 중국군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비겁함이 혐오스러웠다. 아즈마는 중국군을 겁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사연이 포로들을 해로운 벌레나 동물에 비교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총을 겨누며 일본군을 괴롭히던 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의 적군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멍청한 너희들과 우리가 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무책임하게 행복해버리자 선량한 중국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도살자들 뿐이었습니다. 피지배층적 습성이랄지 모르겠으나 일본인이 매우 예절이 바르다가도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오르고 함부로 대하고자 합니다. 중국군들은 일본군들이 진군해온 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구걸하면 일본군들이 살려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비겁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듯 이미 일본군 내부에서는 이런 지침이 하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청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청소성 학살이 자행되게 됩니다. 일본군 하사 구리아라리치는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행군하다가 강둑에 멈춰선 중국군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던 포로들은 강을 건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일본군은 포로들을 반달 모양으로 들었다는 기관총을 쏘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너무 많아진 희생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들을 모아다 휘발유를 붓고 태우고자 했지만 그 전에 연료가 다 바닥나서 대부분의 시체들은 양쯔강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나가지마 하사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다남은 시체가 산을 이룰 지경이었다. 텐진, 베이징, 상하이가 함락되었으니 이제 수도 난징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에 난징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난징을 떠났고 국민당 장제스마저 탕생치를 필두로 방어를 지시하고 난징을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폭격을 해줄 유일한 공군마저 데리고 갔고 부대의 통신을 원활하게 해줄 통신 장비까지 모두 걷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생치는 농민 군들에게 낫이나 삽자로만 죽이하고 강제로 끌고 와서 당나라 부대를 편성했는데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 훈련커녕 총알 한 발도 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난징에 남은 것은 당나라 부대와 사실상 지켜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난징 침략의 최고 책임자 중한 명인 마스이 이완에는 전투기를 이용해서 저항하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탕생치는 일본군이 뿌린 삐라에 붕괴하면서도 뒤로는 국제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일본과의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위원회가 탕생치에게 사흘간의 휴전을 선포하고 이 4일 동안 일본군이 가만히 있으면 중국군이 퇴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오자 탕생치가 즉시 장제스 총통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장제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퇴각은 없다였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4일이 지나고 결국 중국 정부가 백색깃발을 내걸지 않자 일본군은 즉각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장제스는 분명히 퇴각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으나 전황이 생각보다 나빠서인지 양쯔강 하류 부근에서 일본군이 북상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된 전투에서 느닷없이 연락망을 통해 탕생치에게 즉각 퇴각을 명령합니다. 탕생치는 지금 퇴각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피하며 거부했지만 장계스가 퇴각하라고 직접 쓴 정보를 다시 한번 보내자 그나마 있던 당나라 부대를 지휘하던 탕생치도 결국 퇴각하기에 이릅니다. 너무 무책임한 정부와 군대의 등 뒤로 이제 공기마저 소름끼치게 느껴지는 이 난징에는 완전히 무기력한 남자들과 힘없는 노인,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중국사 교수 윌리엄 커비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살아있음이 불길하기만 여겨지는 곳, 난징. 수천명의 중국 여자들은 무력한 남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는 남자들을 보며 여자들은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성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잔인한 장면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이리스 장의 노력으로 이미 구글의 난징이라고만 쳐봐도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 한국군과 예비군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기록한 저자인 아이리스 장은 이 패전을 중국인들끼리의 신뢰의 부재나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지만 저는 여기서 전이된 공포를 보았습니다. 중국군의 저 모습들은 분명히 폐쇄된 교실 같은 데서 무력감, 불안감,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싸울 생각조차 할수 없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내무부조리가 심한 군부대에서 옴짝달상보다는 이등병 같은 심리입니다. 전쟁 영웅 출신이라야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양아치가 싸우러 나가서 강력한 집단의 모습을 보고 패싸움을 하기도 전에 겁먹고 마치 싸우지 않고 포기를 먼저 하면 덜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몇 명이 싸우고자 해도 그전이된 공포와 소극성, 무력감, 뜬금없이 적군의 호의에 막연히 비대는 행동에 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에게 이런 식의 불안감, 무력감에서 말미암은 공포의 전이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지휘부의 모습으로부터 파생되고 급속도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중국군이 나름 대규모의 부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안일하게 전투를 포기하고 적군에게 막연한 호의를 기대하고 있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생각을 갖기는 커녕 이제 저항할 자가 없어진 난징을 아늑하고 거대한 도살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수로 본 학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극동 군사법정에서 말하기를 난징에서 살해된 인간인 수가 26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35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대 35만 명 이상의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운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한국 남자니까 군대 가서 사열해 보셨죠? 대대 사열을 하게 되면 그 병력의 숫자가 어림잡아 1000명입니다. 한개 소대 병력이 35명이고 한개 중대가 100여 명이고 대충 10개 중대 플러스 본부 중대가 한개 대대 병력 수이니까 어림잡아 10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군대를 안 가보셨어도 중학교는 다 가보셨을 텐데 운동장이 꽉 들어차게 보이면 1,2,3학년을 다 합쳐 1,600여 명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나온 사망자가 14만 명이고 그 뒤에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나온 사망자가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합 2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한 짓이 아닌 핵폭탄의 폭발로 발생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난징대학살의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단 7주 만에 최대 35만 명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원통하게 죽은 난징의 사망자 숫자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럽 전역의 민간인 사망자 숫자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핏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통계자료들과 이들이 학살된 기간이 단 7주인 것을 보며 저는 전례없는 인간 도살의 역사 앞에서 일종의 인간에 대한 절망감마저 느꼈습니다. 차라리 중국군들이 일본인을 상대로 끝까지 싸웠다면 결코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이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난징 사람들이 죽기 전 일본군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내려다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속담처럼 돌이키기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것이죠. 또 일본군들에게 포위되어 비록 위험해졌지만 어느 정도는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더라도 전이된 공포에 무기력하여 싸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난징 시민들은 생체 실험을 당하여 쥐 죽은 듯이 살아갔고 일본이 패전하여 물러가는 1945년 8월에도 혹시 일본이 패전했다는 소문이 일본군이 퍼트린 거짓말일까봐 집에 숨어 있었다고만 합니다. 그 덕분에 일본인들은 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징 시민들에게 보복당하지 않은 채로 안락하고 신속하게 난징에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고 말한 조지 산타나의 준엄한 경고를 가슴에 대색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의를 설파하여 경종을 울려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 그 역사의식을 공고히 하고 그 결과 침략자들이 역사는 결국 심판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감히 다시는 약한 생명들을 아사갈 생각을 함부로 할수 없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확실하게 최후까지 항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군은 물론 사격술에능한 예비군도 저격수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여성들도 2년에 6시간씩은 사격술을 수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사시 적군들에게 아늑한 범죄 현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H.O.T.가 한국 가요계를 강타하고 있을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세계 각지를 떠돌며 수많은 검증을 해낸 30대 여성 아이리스 장이 난징의 강간이라는 저서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서 난징의 강간의 여파는 굉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에 관심 없는 어린 학생이었던 저에게도 그 여파는 살살 닿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위대한 저서를 펴낸 그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녀는 1937년 난징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며 부모님으로부터 줄곧 난징의 학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생한 목격담을 들으면서 자란 반면 난징의 학살은 거짓 날조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만행을 보며 분노하여 이 사건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출루 역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심정과 100% 일치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독일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들은 넘쳐나고 영화화도 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학살이라는 난징대학살에 대한 책은 세상에 단한 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현재 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늘 일본과 관련한 역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감춰지고 왜곡됩니다. 역사가들의 영원히 정상이라면 난징에 관한 책들이 분명 세상에 널렸을 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민간인 신분으로서 거하게 맞설 준비를 끝냈습니다. 장춘로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애써서 억지로 기억시키지 않는다면 죽음과 그 과정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자 인간사회의 진화에 반하는 이 행위는 역사에서 그저 단순한 주석처럼 축소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의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소하고 무해한 고장처럼 취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공포를 느꼈다.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직접 발로 뛰어 인터뷰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는 용기있고 명철한 두뇌를 가진 역사가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결론부터 툭 말씀드리자면 2차 대전 후 일본 전범들은 난징과 도쿄에서 재판을 거친 후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담자들을 천원 색출하고 사용시킬 수는 없었지만 확인되는 자들이라도 법의 심판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지 난징의 악살은 모두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중국은 왜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들쑤시지 않았을까? 그 내막을 보면 중국 정부의 추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 정부는 우스꽝스러운 연이한 패전을 거듭하더니 결국 시민들을 위험에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렸습니다. 공산당은 좀 달랐을까? 중국 공산당 역시 대만과 함께 일본에 전쟁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경쟁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교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그런 일본을 용서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일본군들에게 학살당하고 있던 중국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 보호해준 난징 안전지대의 보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이 일본의 대량 학살을 돕고 있던 앞잡이들이라고 공격하고 추방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왠지 기시감을 느낍니다. 임진왜한테 의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순신을 역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가 난징 안전지대 영웅들을 보며 느끼는 그들의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991년에 일본 수상마저 중국으로 초청했으니 중국인들은 국민당에게 제대로 한 번, 공산당에게도 제대로 한번큰 배신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심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반길 리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쉬쉬해왔던 이야기를 당시 난징 시민의 후손인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장춘가 꺼내들었으니 중국 정부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거나 중국 국민들에게 뭔가를 호소할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헐린 여성 장충무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양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민간에서만은 베스트셀러로 일약 떠오르며 전세계에 난징을 알렸다는 것이고 불행한 점은 이 책을 유산으로 남긴 채로 그녀는 미국의 어느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사체로 발견되기 직전까지 그녀는 미군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과 관련된 책을 집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집요한 일본 우익의 협박으로부터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시점에 과연 자살을 하고 싶을 것인지 심장이 뛸 것인지 저는 그 상황에서 열정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의 심장이 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죽음이 실제로 협박을 일삼던 일본 우익의 짓인지 아니면 내심 부끄러웠던 중국 정부의 짓인지 양쪽 모두 아니라면 누가 말한 것처럼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차가 쌩쌩 다니는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과거로 돌아가 그녀가 있던 고속도로에 가볼 수 없다면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화를 지키는 한 개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인생을 걸고 하신 뜻을 이어받아서 역사를 바로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이 사건은 우리 한국 내부의 역사 왜곡 문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저 중국 정부처럼 우승골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에서 역사를 바로 세운 당이라는 정통성을 확립할 것입니까? 국힘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군 노선을 간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 먹을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그외 어떤 당이든 머뭇거리는 시간에 어떤 바보 같은 당이이 좋은 정통성을 빼앗길 것입니까? 일본은 왜 독일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가? 히로이터 1항은 미국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마루타 실험으로 만든 생체 실험 정보였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받았고요. 어떤 물질적 대가, 미국을 위해 어떤 전략적 희생을 자처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미국 정부는 히로이토를 여전히 일본 국왕으로 인정해줬으며 그 어떤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항복 조건 중에는 일본 왕실의 죄는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니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항복은 아닌 셈입니다. 이런 든든한 뒷배경 때문에 히로이토는 항복하는 전범 국왕 주제 감히 평화를 위해 일본이 전쟁을 끝내주었다는 라 식의 항복 방송도 할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에 맞설 전략적 수단으로서 일본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일본은 미국에게 더 이상 전범국이 아닌 파트너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전범국 독일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전범 일본인들에게 전쟁시대나 중국인 도살이란 좋은 추억, 좋은 향수로만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태도가 독일인들과 다른 근본적이며 필연적인 원인이 바로 이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 잘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과 범죄자도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말입니다. 역사를 바로하여 잘잘못을 계속 언급하고 가르쳐서 범죄자들의 침략의지를 억눌러야 합니다. 비록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강력범의 사진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저지른 짓거리를 끊임없이 논하는 것과 같이 급 1티어 전범국가 일본도 올바른 역사적 사회적 심판이라도 이어지도록 해야 만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라는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